세 모는 당연 겠죠？그리고 별은 oh 이너 고, 너무 잘했 어요. 동그라미 는 h 플러스 구형 끼이는아 구형 끼는아 구형 끼이는아니구파이만는아이 구형 끼는 아님 가 b 끼 H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좀 음, 틀렸죠 왜냐 아님 구형 끼 우는 면님 구형 는 아님 구형 는아개 구형 는8 여 개니까. 여덟 개 여덟 개니까. 죠 근데 얘는 지금 네. H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. 그, 그 그렇지. 나는 지금 얘가 남았잖아요. 어. 연기잖아요. 어. 그러면 H A가 티켓 치고. 너무 너무 잘했어. 그리고 재이 아까 했던 거 조금 더 해서 더 다지기 위해서 추가적인 문제를 내볼게. 여기 H A에 들어 있는 어 H 그 A HA. 20 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 어, a 마이너스 개수 3개, 3개. 이, 허... <웃음> 잘하네 그러면 또더 이걸 어려울 수 있어 잘 생각해야 돼이건한 단계 더이 OH 플러스에 들어있는 OH 플러스에 b o h 에 들어있는 10 m 1 0 m 10mm 1 m m 1 0 m